어디야 보 어디가 뭐냐 하면. 이제 알았다 <웃음> 이제 알았다. 어디가 문제인지 알았다. 좋습니다. 좋아, 좋다잖아. 여이 한참 더 있다. 근데 이안잘 나왔어. 응? 아니 근데 이거 알 수가? 일단. 좋아. 나도 쳐보자. 이걸로? 그 네, 걸친다고? 불친다. 아, <웃음> 들어온다. 들어가 <놀라>